안녕하세요. 철원공인 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이네요. 어저께 이제 그 도정법의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어제는 살펴봤었죠. 뭐 이왕 내 친김에 오늘은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 그 기준. 그 기준이 물건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흔히 상담전화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어, 오늘도 한분 다녀가셨어요 그런 그 상담 내용을 가지고 어, 소장님, 뭐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어, 그거는 감정평가에게 어떻게 더해집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셨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토지를 어, 간당간당 기준에 맞도록 딱 맞춰서 들고 계신 그런 분들. 수양님, 이게 나중에 혹시 뭐 청량하다가 잘못돼서, 어, 이게 기준이 미달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그 걱정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상속을, 부모님이 10년 전에 상속을 해 드렸는데, 아직도 그냥 등기를 안 했습니다 등기 안하고 뭐 법정 상속인 한테 뭐 그게 넘어오는게 당연한 거니까 상속 안해도 나중에 그거 뭐 팔기 전에 등기하면 되잖아요 어,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만약 그 구역이 구역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앞당겨서 사전 타당성 검토 그 신청 결과 그 통지 받는 그날이 기준일 이잖아요 그 기준일 이후에 등기를 하게 되면 원하는 개수만큼, 상속받아 있는 그 개수만큼, 조합은 그 입주권 자격이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가 하고, 근거가 있는 법의 기준에서 정리하는 거하고는 기본이 조금 다르겠죠.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때는 법에 명시돼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여러 번 읽어보시고 내꺼화해서 잘 해석을 해보시면 언론 보면 법이 한국말인데 한국말 안 같아요. <웃음> 어려운 외래어 같아요. 뜻이 이해가 안 닿을 때는. 근데 설명을 듣고 해석이 되면 그게 또 쉬운 한국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독일의 게이트가 말하기를 늘 아는 만큼 소유한다고 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재개발에서 어느 만큼 우리가 알면 또 어느 만큼 냈게 되는지 그건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그게 저는 부산에 있는 초롱 부동산이잖아요. 어, 다른 지역은 저는 잘 모릅니다. 부산에 있는 부동산 부산 아지매기 때문에 부산에 조례를 놓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 각 시의 조례에 따라 이런 그 기준이 어, 달리 적용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저는 부산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산시도정법 조례 보시면 요 어, 37조는 재개발의 분양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고요. 37조도. 그런데 오늘은 그 보다 더 앞에 있는 관리처분계획기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이 먼저 보시면요 어법 제76조 1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각 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그 1호, 각호 중에 1호, 이호는요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 소유면적은 우리가 뭐 60제곱이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그 면적이 언제 기준이냐 했더니,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이라 하면, 이거는 분양 평영 신청하는 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이에요. 요날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조 19에 따른 토지, 소유 토지별, 뭐에 따라서요? 지적 공부. 토지의 지적 공부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거는 바로 토지대장입니다. 토지 대장에 따른다는 거예요. 어, 부, 분양 신청을 이제 하러 왔는데, 이 면적이 뭐, 얼마 면적이니, 뭐, 이거를 따질 때, 이거는, 어, 토지 공부.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일일이 나가서 지금 청량을 하지도 못하니까, 그 기준으로, 어, 따르고요. 다만,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등기부, 그게 적혀 있는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면 어, 토지대장이 일단은 지적공부를 먼저 보니까 토지대장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이 만약에 뭐 121제곱미터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21제곱미터를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공유로 가지고 있다 하면 이 151제곱미터 지적공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기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거는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거겠죠. 그거에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지분 비율을 요 공부에다가 곱해서 그 면적이 기준을 충족할 때 어, 분양권을 준다는 거예요. 최종 면적이 어떻게 해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분양 신청하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어, 이거 면적을 보는데 물론 당연히 어, 조합 자격이 합당하게 주어져 있는 그 기간에 이제 맞추어서 그거는 정리를 하겠죠. 그렇게 되어 있겠죠. 어, 그 다음에요. 먼저 어, 두 번째는 국공유지 점유자. 국공유지도 많이 무가주택들이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점유 연고권이 인정이 돼서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청량성과에 지적 따라 관계 변명과 정관에 따라 이제 정하는 바에 따른데요. 이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 연고권이 인정된다면 그 재산세를 내면서 거기에 뭐 점용료라든지 뭐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연고권이 주어져서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집에 대해서 이제 뭐 분양권 나가거나 이런 경우겠죠. 그러면 3번은요.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 이건 집입니다. 집.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집 면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수장님 1층은 허가인데요. 2층에 아버지가 그냥 무허가로 전층을 올리고 그 등기를 안 했어요.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는 감정평가할 때 2층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주시거든요. 어, 그럴 때그 2층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그냥 신청하는 날의 마지막 날이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 기준으로 소유 건축물 별, 건축물 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다 하면, 이거는 뭐가 건축물, 건축물 대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리고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 어, 중간에 뭐 달아낸 거예요. 일부를, 뭐, 옥탑방을 하나 달아냈다든지, 이런 거. 그걸, 그,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 갈로안에,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어, 조합의 어떤 분양 자격이나 이런 걸 모를 경우에는, 그래, 무허가 건축물은 뭐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또 뭐야? 뭐가 추가됐단 말이야? 아이고, 이거는 모르겠고, 패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이 말은 통째로 예를 들어 2천짜리가 무가 라고 합시다. 집이 어, 이랬는데 요, 요 무허가 건물 경우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면 부산시는 조례에 89년 3월 29일 이전부터 항공사진에 주택으로 그 모양 그대로 존치하는 걸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요. 요 건축물 위에 그나, 그 뒤에 이제 새로 추가를 한 그런 그거는, 어, 포함을 안 해준다. 이 말이겠죠. 그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어, 법령에 위반해서 지은 거는 다 제외합니다. 그러면 무허가 그 건축물은 내가 대골 같은 집을 뭘, 100평짜리를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뭐 기준금액에서 제외되니까 감정평가를 많이 받기가 정말로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에 다만, 다만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은 어디서 정합니까? 조합에서 정하겠죠. 조합 정관이니까. 어, 조합에서 정하는 그 정관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 무가도 재산세는 내잖아요. 그리고 청량성과 및 물건조서 기준으로 할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가 건축물을 조합 정관에서 우리는 하나도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감정평가에서 다 빠지는 거고요. 우리 정관에는 뭐가 건축물 그냥 일정하게 치줄게 재산세 과세 대상 그냥 첨부해라. 아니면 물건 그 조서를 할때뭐 담장은 얼마고 장독대는 얼마고 뭐 밑에 뭐 창고는 얼마고 이런 거를 다 전부 다그 물건 조서에 넣어가지고 어, 어 그렇게 한 거를 뭐 넣어주기로 하겠다 정관에 그럴 경우에는 뭐 넣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수 있답니다 할수 있다 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와 할할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많이 다르겠죠 뭐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근데 원칙은.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전부 제외입니다, 제외. 그 다음 4번요, 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이건 이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아까는 물건 현황을 감정평가할 때 어떤 것까지 치주느냐, 뭐가를 넣어주느냐, 아니면 뭐그 어, 다음에 면적은 뭐그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 청량행거에실측하고 공부하고 다르다면 그냥 실측행급만을 보느냐 그럴 때 공부기준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4번은 뭐냐 했더니 소유권입니다 집의 소유권은 어떤 기준으로 보냐 했더니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 등기부는 토지 건물 뭐다 따로 있겠죠 등기부에 따른데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 따른대요.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게 누구 소유냐 이런 거 따질 때는 등기부에 따르는데 소유권 취득일은 언제 취득한 그 기준일을 보느냐 했더니 부동산 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부상에 접수되어 있는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일을 본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 자칫 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상속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했지만 부동산 상속받은 거어 형제가 뭐 사남매입니다. 어 전부 60제곱씩 뭐한 240제곱미터 되는 거를 60씩 상속을 이제 똑같이 받기로 하고 아버님 돌아가셨고 어 그리고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냥 이 채로. 그랬는데 어,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더니 어느날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어,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어, 사업층 인가가 났어요. 어,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도 뭐쭉 이렇게 나오고 어, 이제 그 분양평형을 신청하는데 그대로 계속 놔둔 거예요. 실제 내가 소유자다 이러면서 근데 소유권 지득일 기준일은 등급상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어, 챙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접수일이 예를 들어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등기를 그때 이제 상속 뭐 분할 등기를 했어요. 여기 접수일자잖아요. 상속으로 분할해가 넣어주세요. 이거를 관리처분계획 그 기준일에 날짜가 마지막 날 지난 그 이후에 등기를 가져왔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대표 한계가 될수 있다 소리입니다. 조문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상속받은 거 있으면, 째깍째깍 그냥 등기하세요. 뭐 상속 여왕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모레에 장금을 치는 대연 3구역 8사타의 매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어,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어요. 어, 원래 상속받은 거는 이제 상속이 넘어왔어요, 등기도. 어, 요건 약간 번외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상속이라 하니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상속받은 물건은 매매 계약서를 매도한 그 매매 계약서를 계약서 작성을 상금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을 상속개실, 상속개실은 어그 어른이 돌아가신 날이 상속개실이겠죠. 이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서 작성만 해도도 상속은 양도가를 취득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양도가하고 취득가가 똑같으니까 양도가 빼기 취득가 하면 양도차익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양도세가 안 나오겠죠. 제로니까. 양도차익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어, 가격을 다른 것보다 뭐 조금 한 2, 3천 이렇게 사게 해줘도 세금을 내는 게 없으니까 거래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이 하나 거래가 됐던 게 있고요. 어, 갑자기 그건 생각이 났습니다. 어, 그래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어, 아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받았다, 뭐 공유로 뭐 여러분이 한꺼번에 상속 받았다 그거는 빨리 상속 등기 하셔야 분양권 개수에서 또 아웃되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5번 기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아까 요거는 부산은 기존 무허가에 해당되는 거는 89년 3월 29일 이전부터 존치되어 있던 항공사진의 그 존치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어 그럴 런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 결과와 이거는 부산시청 17층 토지정보과에 가서 소유자가 요청을 하면 주거든요. 요거와 재산세 과세대장 등 무허가 건축물일 때는 이렇게 어,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대요. 어떤 식으로든 소유자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걸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는 국공유지는, 어, 2호. 아까 요 2호 있죠?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된다던거 2호 규정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대요. 국공유지는. 이렇게 돼있네요. 어,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어, 대지 지분 중 국공유지 재산의 감정평가는, 뭐, 74조 2항 1호 준용하고, 뭐, 이런저런 법을 따라 평가를 한답니다. 뭐, 어, 6호야. 우리하고 크게 지금 바로 연관되는 건아니고요 어, 여기 간단하게 36조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기준을 한번 점검을 쭉 해봤습니다. 예, 다 이해되시죠? 어떤 거였습니까? 어,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토지 면적은 어 토지 대장 그 취적 공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유를 가지고 있는 거는 등기부등본상 그 지분을 따른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공유지는 점유용고권이 인정돼서 어그 경계를 기준으로 뭐청량을 해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데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뭐가는 그냥 합산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 그거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뭐, 뭐 가든 뭐든 이런 것도 어, 포함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이 소유권은 소유권은 뭐를 따르냐 했더니 등기부 등본을 따르는데 등기부상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접수 빨리 안 해서 낭패보는 케이스 상속받았는데 공유로 해서 계속 방치해놨다 그냥 하나 나갈 수 있다 하는 거 어, 그거 짚어봤고요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항공 촬영 판도 결과하고 재산세 과세 대장 등 소유권을 어,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내가 소유자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저것 뭐한번 챙겨보실 만한 게 있나요? 아니면 뭐다 아는 건데 이러십니까 <웃음> 어, 무허가 가지신 분들 아우 이거 무허가로 주택면적이 소장님 뭐한 170정도 되는데요. 연면적이. 원 플러스 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올라와 있는 공부기준입니다. 그거는 감정평가에도 제대로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 건물은 대골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감정평가액 많아야 천만원입니다. 음, 오늘은 이렇게 도성법에 어떤 법이며 조례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조문들은 사실은 그렇게 몇 개의 조문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깊이 있게 알면 얼마든지 투자하는 데 활용을 해서 하나의 가이드 기준이 됩니다. 꺼져가실 수 있는 건 꺼져가시라고 오늘도 한번 책 챙겨봐드렸습니다. 음, 오늘 이제 제대로 대학원 종강을 하고 왔습니다. 어, 많이 진짜 섭섭하고요. 어, 이제는 뭐 나이도 앞에 만만찮은 나이가 이제 돼서, 어, 대학원 박사 과정은 말기로 했습니다. 말고, 대신 아들을, 또뭐 저를 대신해서 부동산 전문도 석사하기에 일단 원서를 넣어놨는데, 결과가 뭐 기다려봐야 되겠죠. 음, 항상, 어, 누군가의 뭐 이렇게 기다리 아저씨의 어깨가 되어준다는 거.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고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새로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자식에게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어, 아는 지식을 발판으로 부모를, 부모의 를부모 어깨를 키다리 아저씨의 어깨처럼 여기고 그 어깨 위에서 뭔가를 시작을 하면 어, 훨씬 더 높이 멀리 볼수 있는 그런 그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유튜브 하는 이런 내용들도 어, 뭐 미약하지만 그런 키다리 어깨 같은 키다리 아저씨 어깨 같은 그런 역할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겁니다. 어, 아는 지식은 많이 나누고 어, 그리고 주변에 또 좋은 인맥을 많이 쌓고 어, 그런 거에 서로 뭐 인생이 뭐 살면 뭐몇백년 살겠습니까? <웃음> 그렇게 함께 나누고 어울려가는 게또 좋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도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